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그냥 이대로 오늘은 방송합시다 안되겠다 어, 이걸 화면을 오늘 좀 망, 망했기 때문에 화면을 일단 이대로 이렇게 하고 잠깐만 지금 마이크가 아마 두번 들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지금 소리 들리죠? 형, 원을 찢어주세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 아니에요. 지금 방송 키자마자 방종을 왜. 해. 아, 지금 오늘, 아, 세팅들 다 망했다, 지금. 아, 자, 오늘의 컨텐츠.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컨텐츠. 유화각인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자, 유화. 네, 오늘은, 지금 이거, 요쪽 화면이 지금 망했긴 했는데, 이거는 오늘 나중에 좀 자고 치도록 하고, 오늘 방송 컨텐츠는 네이마르 분석할 건데, 네이마르가 오늘 어떤 선수인지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음. 그렇게 하고, 저는 원래 피파 b j 예요 어, 뭐 하는 방송이신지 가시는데, 어. 저는 피파 방송하는 사람이고, 자, 피파 방송이면서 축구 방송, 토크 캠방하고 어. 그냥 보라 BJ 또는 피파 BJ인데, 피파 BJ이면서 보라 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오늘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저도 네이마르가 축구선수, 진짜 브라질의 레전더리라는 건 아는데,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다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네이마르. 이 선수가 지금 이제 파리생 제르망 선수죠. 파리생 제르망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한 지식 백화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 옛날에 소니 알아봤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마르는 출생, 년월이 지면 1992년 2월 5일 브라질. 1992년도, 소니가 1992년도였던 것 같은데. 29살? 29살이란 거죠. 여튼, 1992년 2월 5일 브라질 선수고요. 신체 나이, 신체는 175cm. 그 다음에 6 8 k g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소속팀은 파리생 제르맹 지금 현재 은바페랑 같이 이렇게 양쪽 윙으로 서갖고 있는 선수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브라질 선수인데, 자, 데뷔는 2009년 산토스 FC 입단 했고, 수상은 2014년 피파 브라질 월드컵 브론즈 슈. 이걸 수상했다고 하네요. 경력은 2018년 제21회 러시아 월드컵 브라질 국가대표라고 하네요. 자, 이 선수가 진짜 지금 현재 거의 레전더리, 거의 펠레 다음으로 또 되게 레전더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바셀에서 흥분해서 옮겼다가, 어, 뭐야, 이거 영어잖아. 한글 번역 없나요? 아. 영어 할 줄은 모르는데 일단 이걸로 가자. 어. 바세리서 흥분해서 옮겼다 원에 망한 친구. 오케이. 자뭐 이걸로 일단은 보고 국가대표 경력이라든지 수상 수상은 뭐 많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 음. 자 네이마르가 이름이 다가 아니네요. 네이마르 다시우바 산투스 주니어를. 자 포르투칼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네이마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질 축구선수로, 현재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과 소속팀 파리생 제르맹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고, 아, 활약하고 있다. 그는 골 결정력과 빠른 스피드,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다. 개인기가 5성인 친구죠, 이 친구. 어. 특히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는 혼란한 발놀림과 개인기는 전 세계 관중들을 놀라게 할 만큼 수준 높지만 상대적으로 외소한 체형과 약한 몸싸움이 약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소니처럼 양발에다가 거기다가 개인기까지 혈난란 발놀 림이정도면 발놀림. 거의 호나우지뉴급으로 발놀림을 좀 하는 선수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호나 호나우지뉴를 좀 따라오려면 조금 멀었다라고 보고. 백예은들 이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호나우지뉴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몸싸움이 조금 있었지만은 몸싸움이 좀 약하네요. 네 이마라 같은 선수는 음, 좀 아쉬워요. 2012년 하계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받는데 기여하고 산투스 시절 사용하자님 추천 정말 올림픽. 감사합니다. 오케이 추천 너무 감세요. 추천 소리 때문에 묻혔다 이게. 네 다시 2012년 하계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받는데 기여하고 산투스 시절 및 런던올림픽 무렵 유럽클럽들의 아, 유럽 러브콜을 수차례 받았으나 그는 팀계약이 끝나는 2014년까지는 팀에 머물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산투스에 계속 이렇게 머물고 싶었다는 거죠 산투스에 자 그러나 2013-2014 시즌에 최고 이적료 5,700만 유로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이적하였다. 5,700만 유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유튜브에는 올라가게 될거예요 음. 이적하였다. 2013년 브라질에서 열린 피파 컴페더레이션스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하였다. 골든볼이 되게 축구 선수로서는 대단한 상이죠. 이게 음 2014년 브라질 피파 월드컵 개막적인 아 개막전인 A조 1 경기 크로아티아전에서는 전반 28분 중거리 슛골, 후반 26분 페널티킥골로 브라질의 3대 1 역전승에 일조하였으며. 조별 예선 세 경기 카메론 전에서도 전반 17분 및 34분에 각각 득점하여 브라질의 4대 1 대승에도 기여하였다. 거의 이 정도면은 쏘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커리어를 닦은 선수예요. 네이마르가 16강 칠레와의 경기에서도 여러 위협적인 슛과 돌파를 보여주었으며. 승부차기에 다섯 번째 키코로 나와 골을 성공시켰다. 8강 콜롬비아 전에, 아,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티아고 실바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였으나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수비수인 후안 카밀로 순이가에게 무릎으로 허리를 가격당해 전치 4주의 척추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네이마르의 척추 부상으로 인한 부재는 준결승 독일전 1대7 대패와 네이마르 축구 국가 대표팀을 상대로 한 3위 결전전에서의 0대3 대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네이마르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소니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브라질에서는 진짜 지금 우, 우리나라에 소니 있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좀 승하고 대한민국이 좀 어느 정도 이겼었잖아, 이겼었는데 소니가 지금 투트넘처럼. 지금, 그렇게, 부상당해가지고, 없으니까, 지금, 토트넘이 대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연패를 달리고 있는 수준인데, 그렇게, 네,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네, 한번 순위가한테 허리 가격당해가지고, 전치 4주가 되고 난 뒤에, 부터는 브라질이 좀, 어, 지고 있었다. 라는 거죠. 거의 대패를 하면서. 음. 자국에서 열린 2016년 하계올림픽에서는 독일과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의 다섯번째 키코로 나서 성공시킴으로써 자국의 역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 축구 금메달을 받는 데큰 기여를 하였다. 2017년 8월 3일 바이아웃 2억 2천만 유로에 바르셀로나에서 파리스 엔제르맹으로 이적하였다. 근데 진짜 바르셀로나 이거 좀 레전드였던게 바르셀로나 때 네이마르가 수아레즈그 다음에 메시 네이마르 이렇게 세명이서 그범무버 아니 갑자기 왜 발음이 안되냐 버뮤다 지대처럼 막 진짜 티키타카로 해서 골 넣는 장면 그거 진짜 되게 유행했잖아 삼각지대를 썼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짜 골많이넣었였는데 사람들 진짜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 아, 그 파리 생제르으로갈때왜 네이마를 보내냐면서 좀 걸세게 좀 이렇게 반발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음. 그다음에 국가대표 경력은 2011년 코메볼, 코메볼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했었고. 그다음에 2011년 또 코파 아메리카 국가대표. 2012년 하계 올림픽 남자 축구 국가 대표 2013년 피파 컴페더레이션스컵 국가대표 음. 2014년 피파 월드컵 국가대표 2015년 코파 아메리카 국가대표 2016년 하계 올림픽 남자축구 국가대표 2018년 피파 월드컵 국가대표 이 정도면 경력이 근데 소니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게 소니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야... 자그 다음에 기타로서는 세간에서는 펠레와 호나우두의 딜을 이을 브라질 최고의 스트라이커 유망주로 알려져 있다. 리오넬 메시와 매우 친분이 깊다. 네이마르가 바로셀로나로 이적했을 때에도 가장 기뻐한 사람 메시였다. 자신과 차고시우바의 결장으로 중결승에서 독일에게 최악의 경기 결과로 팀이 대패를 당하자 결승전에 대해서는 윤을 메이시가 소속된 아르헨티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친구니까, 어, 그럴 수도 있지, 음. 그 다음에 2014년 7월 5일,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8강전 경기에서 콜롬비아와의, 아, 콜롬비아의 수비수 후안 카밀로 순니가의여 아, 이거는 받고 근데 천만 다행이 넘어 2cm로 전신 불사가 되는 것은 없겠다. 아 이게 한마 진짜 하마트면 전신 불수가 될 뻔했네 와큰날 뻔했네 진짜 이거 축구 인생 조질 뻔했잖아 이거는 와 네이마르가 다친 부위에서 정확히 2cm 윗부분을 다쳤을 경우 네이마르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이마르는 하루 배개 흔들기 님 거. 별풍선 4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별풍선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야. 음. 자, 그 다음에 2014년 7월 10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상을 당했던데 이 말은 일단 걸어다닐 수도 있었지만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많이 좀 위험했네 진짜 와, 2014년 8월에 빠르게 회복하여 9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선임되었다 아 근데 진짜 네이마르가 소니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게 좀 진짜 부상 있었어도 좀 운동하면서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다쳐서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도 진짜 좀 대단히 잘뛰고 한선수잖아요 소니가 근데 이 선수가 몸싸움이 좀 안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좀 이해를 해요 이게 허리 척추 쪽을 완전 부상 입었었으니까 이걸 진짜 잘못했으면 이거 진심으로 거의 어 진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 진짜 다닐 뻔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어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음 그리고 2014년 7월 10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른 부상을 당했던데 이 말은 일단 헐어낼 수 있지만 경, 아 이거는 어, 받고 이거 말고 갑자기 <웃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차례를 까먹어버렸다 어, 2014년 8월에 빠르게 회복하여 9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선임되었다 2014년 9월 6일 A매치 평가전인 콜롬비아전 경기에서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8강전 때 척추 부상을 일으켰던 순위가가 경기 후 사과의 뜻을 밝혔고 네이마르는 이를 받아들여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 경기에서는 후반 37분에 나온 네이마르의 결승골로 브라질 1대 0으로 승리했다. 야, 그 다행히 이렇게 손 맞잡고 진짜 그 사과의 뜻을 이렇게 밝혔네요. 어, 밝혔고 그거를 또 어, 받아줬고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진짜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진짜. 음, 진짜로 이거 했다가. 사과를 했어도 저걸 받아주기가 좀 어... 힘들 건데 그걸 받아줬다는 것도 일단은 그리고 또 사과를 당연히 하는 거지만은 어... 그래도 사과를 했으니까 네 야, 순이가또 이게 고의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네 음. 그리고 그의 종교는 개신교이다 음... 네 개신교고 2015년 6월 18일, 2015년 코파 아메리카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0대1로 진후 파블로 아르메로를 향해 볼을 걷어찾고 해외선 무리오에게 박치기를 시도하여 퇴장을 당하였다. 이에 코파 아메리카 조직위원회는 네이마르를 베네수엘라전 출장정지와 동시에 잔여경기 출장정지를 내리면서 2015년 코파 아메리카스태출 어..이거는 왜 박치기를 시도하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잘 나가다가 어..저가지고 좀..박쳐서 볼 걷어내고 그냥 박치를다한것 같은데 음..이거를 또 우리 쏘니랑 비교를 하자면 쏘니는물론 진짜 이거 좀 실수였지만은 저희 누구였지? 나이름을 까먹어버렸다 하여튼 그 선수한테.. 어..태클 걸어가지고 거의.. 축구 인생을 망하게 할 뻔했다 라고 해서 욕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르겠나 근데 그때는 어 경기 출전 정지를 당할 뻔 했다가 풀렸죠 음. 하여튼 그렇게 약간 진짜 네이마르 선수가 펠레랑 호나우드 아 그래 안데레 고메 선수 진짜 네이마르가 호나우두 그 다음에 펠레를 뒤를 이룰 선수라고 한다면은 우리 소니는 어 박지성 뒤를 이룰 선수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음 차붐 박지성을 뒤를 이룰 선수 이렇게 음 그런 선수로 이렇게 보면 되고 수상은 뭐네 굳이 일단은 요까지는 나중에 너무 길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음. 다음은 뭐 볼게 없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네이마르 리뷰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